바로 G14 2부, 또 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은하고 대화하기 위 어떤 순간과 포상. 울라들에게 마을을 듣고 돌아가면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해봅시다. 만약 왕성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비슷한 세에보이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다. 아이들은과 대화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야기해보고. 아하하, <웃음> 뭐야 이게! <웃음> 이분이시군요. 여러 마을에 훌륭한 대장장이들을 키워냈다는 분이 딱한분빼고 말입니다. <웃음> 그한 명이 누군지는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보 되게 철저한데? 자야이 아저씨가 퍼거스 스승이지? 근데 퍼거스 스승이란 게 어디 나와 있는 가그 내용이? 나도 언뜻 듣긴 들었는데 어디 나와 는지 모르겠어. 아 퍼거스가 말하는 거 있나? 왕씨에서 온 자라고만. 와라 왕세우는 말해야 됩니다. 으흠. 다양한 불편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군 그래 어 에일렌 에일렌 진짜 물건 배달할 때 스승한테 갖다주라고 퍼거스가 아 에일렌 옛날에 되게 귀여워했었는데 요즘엔 미안하다 너보다 더 좋은 캐릭터가 생겼어 <웃음> 자 홈이 진 곳이다 보니까 알뜰하게 하고 사도지 없어가지고 자 뭔가 많이 받았나보네요 그래도 지원물품이 무사히 도착했다 자, 좋은 캐릭터 누구? 아이 거의 있어 누구 또 있어 자아 저번에 그러고 보니까 베인이랑 여기서 한판 떴었어 그러고 보니까 다 기억이 안나나보네 정신이 잃었고 소름끼치는 꿈 꿨다 귓가에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상한 꿈말인가요? 징그러운 불아 어, 모기소리 이런건가봐 어, 로에 엄청 싫죠? 어, 엄청 크고 징그러운. 으으다 싫은데? 아, 진짜 싫은데? 그나마 진짜 대, 제일 싫은 거. 다리가 많은 벌레, 제일 싫어. 으으 그런 게 매일 꿈같이 보인다니까요. 리카드 상태 좀안 좋아보이는데. 슈가 좀 쓰면 안 돼요? 자, 주문은 맡겨야지. 믿고, 아, 어, 역시, 제... 역시 대장장이 할아버지. 역시. 어? 설렁설렁 하거라. 또, 막, 쓰러지면 안 되니까 또. 자, 아이들은 뭔가 안 좋은 꿈을 꾸고 있고요. 좋은 캐릭터 기준은 뭐냐고요? 내가 좋은, 좋은 거야. 있어. 있어. 어. 자, 음. 어, 큰 흉이 질 수도 있다. 액땜이라 생각하마. 자, 일단 뭐, 얘들도 안 좋은 악몽 꾸고 있고요. 다른 분들의 그나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른 분들한번 물어볼까요? 또 누구 있죠? 이비와 대화. 아이고 이비 짱! 이비 짱! 오빠가 와서 이비 짱, 이비 짱, 마영전 이비 짱, 마비노기 이비 짱. 자늘 아파 보이는 마비노기 이비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뭐지? 어렵네. 종이가 아 설마! 니가! 설마! 로젠파이크? 어, 으흠흠 엄마 해준단 말이 생각나서 종이 하나를 저음한테 덜무서워진다고 그랬거든 아빠가 아주 바빠 콜록 잠깐 옛날이생각나신데 엄마가 우리 떠나, 떠나던 날 자꾸 떠오른대 아, 악몽이 또 나오고 있구나 어 크게 다치면 어쩌냐고 막허를 내기다고 아빠가 말인데 이으 입이 짱 많이 접어서 들리려 했는데 잘안돼 여러 번이 자꾸 이비 괜찮은데 아빠도 괜찮으면 좋겠는데 따흐 2위의 기운 조금 북돋아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설마 야이 미친 놈아 진짜 아니 조금만 조금만 북돋아준다 이게 천 개를 하래 에바 세바 아니야 진짜 아100 개만 만들어줘 주 무슨 천 개야. 아니 욕안 하라 그랬는데 무슨 이 아니 밀레시안 호 호갱이지 이게 뭐야 <웃음> 아이 참나 아니 이 밀레시안 호갱이지 호갱이게 종이학의 천 개의 세트라고 경매장에 종이학 처벌하고요 지금 249개째 접는 중이래 <웃음> 자 종이학 자 종이학 100개에 3만 골드 1000개에 30... 30개? 어? 야 되게 싼데? 생각보다 싸졌는데 엄청? 야 바로 삽니다 바로 삽니다 이런건 돈으로 하겠습니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건 돈으로 갖다 해버린게 낫다고 여러분들 자당이 방송 진행에 방해를 안받게 됐습니다 좋아요 종이가 계단 1골드라 그래요 오늘 12시 30분에 종이약 1000개가 300수 입었다고? 오졌다 진짜 야 10분의 1로 떨어졌네 30이면 자 종이약 선마리가 담긴 상자를 쓸금이 내밀었다 나한테 주는거야? 이건 힘미야위서야 30만 걸렸잖 아니까 비싸게 써라 아니 산거야 비싸게 쓰라고 그러니까 아니 산거라고 하나도 안 어려웠어 왜냐면 샀거든 현현는 70수 오, 바로 바로 했네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시기 제스처를 이거는 뭐 돈으로 다 해결한 거야 어 창조경제 옆에 분들 열심히 만들시고 계신데 아금년이 어서와요 엄마 아빠 네 어, 엄마 아빠한테 엄청 나 엄마 아빠 없는데 우리 로젠 파이크 엄마 아빠 없는데 패드립 친거의 중에 아빠한테 이걸 전주로 가야겠다 마음의 성과 아빠도 괜찮아지시겠지 뒤에서 누군가 조심해서 다음 발걸음났다. 마레디가 나왔다고 있다. 자, 대화를 듣고 보니까 다들 사람들 이제 뒤숭숭해. 꿈자리가 좋지 않은 내용의 꿈을 반복적꿨다고말이 많았다. 왕성 사람들 비상 우거 찾아는데 조금 시간을 보내는 이상군요. 자, 이제 다들 어, 악몽을 꾸고 있는 게 밝혀졌네요 지금. 다른 말도 더 확인하러 가야 합니다. 덤바튼 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 덤바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반과 대화. 아, 이렇게. 자, 바로 순간의 정체 이용해서 에반 만나러 가겠습니다. 관청. 이비는 몇 백만 개의 종이약을 받은 거지? 진짜 엄청나다. 아, 천 개씩 해야보 그래? 아, 솔직히 백 개만 잡아도 되는 것을 천개 하자 그래, 무슨. 말이 되나? 자, 에반과 대화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도와줬다 들었어요. 아, 빠르게 수습할 수 있었다 지금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자 뒤에 가채우시면은 에일리 왕자 문화이군요 왕시에서 급한 소식 들고 온 건가요? 에레인 표와 폐하의 명으로 영에 왔습니다 이상한 일들이라 음뭐 이상한 게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라 콕지어 말하기 어렵네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있어요 평상시 웃고 넘길만한 농담에도 날카롭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아다 심각하지 나쁜 일이 아닌데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선일인가 천기네온상자 대체 얼마나 큰 걸까 마음을 편안히 눈을붙인는지가꽤 꽤 됐거든요 잠을 자는게 좀 불편해진다 네리스와 점심 먹을때도 비슷한 말을 했다 네리스는 더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사상으로 두배씩을 뺏는게 아닌가 싶네요 자, 저희 조사한이 이분도 지금 종이약, <웃음> 마비병이 그 종이약 시즌이야 지금 다 접고 있어 지금. 자, 한 집중을. 읏. 왜 아파오지? 충분히 쉬 휴식은 취하고 계신 건가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왕성히 전갈을 보내도록 할게요. 머리를 식혀주는 게 좋아요. 잠시 쉬었다 하기엔 우리말이 제격이죠. 왜 대체. 자말안좋아 해서 살았다. 뭘까요? 이거 아니고. 자 말에 대해 이야기 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에 대해 어디 있지? 말에 대마 말에 대해. 아저 있구나. 자 말에 드가 지금 상태가 좀 안좋아 보여. 잠을 못자서 그런가요? 아 어, 그게... 마레에 대해 목소리가 심하게 터렸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폐하의명을 따르는 종종이니까 꿈에서 자꾸 그것을 보게 해서 예타의 흔적을 볼수 있을까 아닐까 싶었는데. 자, 마레에 대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와쥬 자이언트분 멋있다고 있고요. 마레드. 어, 뭐야? 딱 봐도 케일레 아니요? 너희 둘 친구였니? 이건 설마 자 지금 기회야 오늘 아니면 절대 여길 탈출할 수 없을거야 내가 듣고 있어? 단검 어렵게 뻔해 온 거니까 니가 들고 있어 얘가 참 알지? 이제 못 닦겠네 멍청아 다시 기름을 따라줄테니까 기분 풀어 아 이거 마지막 해피엔딩 나오나요? 이거 케일레이나하이엔딩 나오나요 이거? 저거 참아 어쩔어요 내가 있잖아 다음방으로 본어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본능적으로 오모에 오소소 소, 이 <웃음> 이거 표현이 약간 웃긴데 오소소 소름이 돋고 싱이 되야 한다. 야, 정찰에 우리는 우리 가야 한다 알아? 다들 그래도 그대로 그대로 굴어 맞을 거야. 가자. 밖으로 나가야 해. 지금이 다시 안을 기회라고. 자, 이미 앞쪽으로 해 가야 돼. 문 앞쪽에 괴물들을 상대하자고. 뭐지? 자, 음식물 쓰레기 웬 괴물 뭐야, 이거또 자, 캐, 야, 눈 색깔 봐, 눈 색깔 눈 색깔 봐 보라색 케글레인이네, 이거 어? 이거, 이거 케일레인이구만 야, 왜 이렇게 세냐? 야왜 이렇게 세냐? 너희들 그러고 보니까 장비도 빈티지고 다 A랭크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세? 스와프스서 담가 움직라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랑이는 한방. 어이? 어이? 스매시. 어이? 어 따샤. 어? 스매 한방이구만 따샤. 아야. 윈드미. 아. 디펜스.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포션 됐어. 잡았네요. 저개울린서안 나오는 거겠지. 유령일생은 봤던 기억 없는데, 뭐야? 왜 오늘 되게 엄격한 손님이 온다. 그 녀석, 그러나 늘 사나운 개를 풀어도 니까어서 따라와. 뭐해? 자, 부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마. 이다. 맛있는 음식 에 가득하다. 오, 맛있겠다. 난 오늘 닭가슴살 먹었는데 맛있겠다. 자, 저거 집어먹을 시간이 없어. 최대한 튕해서 다른애들 탈출하나 먹자. 왜지? 자, 다시 귀라도 감싸줄까? 귀를 감싸준대. <웃음> 필요 없어. 그냥 좀움직이기 괜찮진다니까. 자, 챙길 수 있는 거뭐뭐해야겠다 음. 자, 병나조에 좀 따뜻한 물건을 찾아볼까요? 자, 온기를 찾아보기다. 온기를. 쓸만한 거 뭐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 돌이다. 자, 온돌, 약간 너희들 돈 스타버 아니 혹시? 자, 따뜻하게 되어진 돌. 자, 하더... 세개면 충분할 것 같아. 엄청 비싸보 쿠키가 있어야 내 키론 좀 먹어. 꽤 맛있어. 어... 단거를 기억 안 좋아하는 거 기억해준 거야? 여기서 이 와중에 로맨스... 아 아니야, 헤헤 아니긴 그 금방 갈게. 어서 가서 이 따뜻한 돌도 좀 쥐어줘야겠다. 분명히 손시려와 할 거야. 이 와중에 로맨스 보소, 달달하고만, 어? 달달하고만 달달해. 자, 뭐 하는 거죠? 야, 뭐하니? 자, 음식 가져 음식 가져가는 거인 거예요 보이고요. 어? 울지 말고 이야기할. 부럽다고, 어? 자아다 이거 뭐야? 어 되게 따끈따끈하니 뭐지? 너 어제를 제 찾아왔어. 너 자꾸 쓸데없는 짓을? 자, 탈출에 주머니에 다 넣었고요. 하루에 요정도 굽는 거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니고, 쿠키, 아무리 봐도 너무 달아 보여. 왜단걸안 좋아해? 우리가 그런 거 가릴 때 아니잖아. 그러게 먹으면 속이 불편해. 이거 봐, 정말 맛있다. 음 나시네. 감사 가득하고 이런데 유료 안 나오겠지? 자, 얘가 살던 건 그런 말이다. 유령은 자기랑 했던 약속을 안지켜서 사람이 죽으면 화가 나서 무섭게 변장해. 뭐 말이 기냐? 자, 어, 엄청 멀리서 왔다니까.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는데 어? 우리 빠져나들케나봐. 마냥 망할 사냥개들 풀어요. 사요. 뭐냐 예상 사냥개 도망가고요. 너무 수월하다 제기랄. 자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야? 새로운 맵인데 저거만 더 안쪽으로 도망가자 자 너무 춥다 아 되게 빨라 야 저저저 엘프 저거 진짜 으흑 마르에드너 괜찮아? 어 이름 알고 있는데 소녀 어잉? 어잉? 마르에드 어? 얘가 마르에드 아닌가? 왜 소녀가 소녀한테 마르에드라고 하는거지? 왜말 안했어? 이렇게 하고 안 출발했을거야 호들갑 떨지마 바보 할로윈 이벤트 했다 저택 아니라고? 내가 그걸 안 했어 그때 못했어 자 무상 이상한 귀신 뭐야 저건 또 저거 그거 아닙니까? 자식이 어디서 지금 저기 필리아 대륙에서 건너온 거 아니야 이거? 그 저거? 어 기분 나쁘게 하고 있어 엘프 소녀의 체력 어하이젠 안녕하세요 어서세요 스매시 카운터 라벌 어? 스매시, 라볼, 카운터 아 옛날 방식으로 쏴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라고 싫어 난 남아의 방식으로 산다 하나 둘 스매시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안되나? 라볼트 뭐 똑같네 근데 솔직히 다를게 없네요 다를게 없네 카운터 해주고 아, 죽으면서 처음... 아, 죽으면서 처음 다시야. 유령 꼬마 여자의 의무의 소녀가 발 줬던 애. 으... 유령 꼬마 여자의 뭐지? 뭐지? 의무의 소녀가 발 줬던 뭐지? 뭐지? 메르엘 말하는 것. 메르엘 말하는 거? 케일렌의 원래 이말이 마레드라고 하던데요. 그건 또 어디 나온 거예요? 설마 뒤에 있는 거 지금 스포일러 하시면 쫓아냅니다. 지금 설마 뒤에 있는 거 스포일러 하진 않았겠지? 설마? 아, 벨리사, 아, 벨리사 땅인가? 벨리사, 벨리사 오랜만이다. 저택대는 똑같아요. 아, 아, 왜 오, 오지마? 깜짝이야. 벨리사, 너무 오래해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었는데, 오리인 줄 알고 고객센터 문의 아 그래요 아 그걸 또 스포 당한 것이야 아 오리인 줄 아는데 그렇게 그 했다 소리 를 알려주시네 저한테 말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도 웬만하면 은 제발 스포일러 제발 하지마 제발 오늘은 진짜 평소에 방송 보시분도 오늘 하루 벤입니다 제발 고객센터 가 스포 했어자 일단 해치웠고요 혼자서 무섭단 말이야. 자 엘프 소녀 있는 거 스트리머 스트리머라 스포 나 있다. 자 사냥개 풀었고 당망언이 숨어 있자 단검 없는 음식도 다음쳤잖아잘 숨어있지는. 되게 둘이 치애 보이는데요, 엄청. 어두컴컴 이상한 냄새 나는 방이다. 막다는 방이네. 옷장 정도 숨 충분히 숨을 수 있겠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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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뭐에 일어나 들키게 어 사악기에 냄새를 맡을 거야 둘다 숨을 수 없어 그래도 문에걸쇠 있으니까 한동안못 빠져나오겠지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거이 내놔. 너보다 나한테 필요하니까 더 앉아 들어가 말해도 무슨 이 무슨 짓이야 뭐죠 뭐죠 너 사람 미쳤어 카이 탈출하게 했잖아 따돌리고 금방 얼른 될 거다 누군가 이런 일 해야지 허어. 자 옷장에 넣어버리고 자 잠금장치를 걸어버렸습니다 약속할게 이 약속은 정말 지켜야돼? 아 사망플래그 오지게 넣쳐 저들의 애기들 이런 국수그을 먹는데 <웃음> 그래 조금 이따 봐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뜨거운 여기가 사람들 비명과 함께 가득 허구 말고 뭐지? 아 이때 그 저거 불난거구나 여기 아직 생존자가 있어 아 괜찮니? 연기 들지만 조심하고 자 무사히 어서 내 손을 잡으렴 다른 친구가 이리 모니아 가 저는 마르레드 에요 해치워나 노노 좀 잡아 노노 <웃음> 자 이때 마르레드 란 이름을 썼구나 아 본명은 마르레드가 아니네요 이름이 없었나 봐 그럼 원래 아닌가 혼란스러워서 힘이 하긴 에도 어렸을 때의 기억이 꿈속에서만 유명한 성에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해서 탈출한 거구나 마르레드가 오. 저를 도와줬던 것이 틀림없는데 얼굴이 기억이 잘 안난다 불길에서 탈출하지 못했죠 끝내 만나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름 빼고는 전부 묻어보기로 는데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들이 그림자들을 따라는 기분이 네요 점점 그때까지 절 구했어요 이미 한 번쯤 수있을뭐자 케일링이 딱 구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뭔가 오랜 시간 방황했습니다 안드라스와 LA 페야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자 누군가를 진정을 믿고 뒷받침해 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 온 거라고 말입니다 저를 그, 그 아이처럼 저 누군가를 위해 선뜻 나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음 좋은 마음가진건 묘호와의 그 꿈에서 다시 보게 된그 친구가 아무것도 아니다 확실한 추측은 길을 잃게 될 뿐이라고 류엘림이 말해준 말이 생각하네요 이럴 때에 있어서 제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자는 곤란하겠죠 폐하의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아서 이런 고민을 마땅히 이야기할 곳이 없었기에 제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로진팔크님 음 호위병에는 제 역할이 부끄럽습니다 관측에서 에반님 말을 들어보니까 덤밭은 주민들도 밤에 악몽을 꾼다 라고 되어있고요 대체 이 이상한 악몽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좀더 서둘러야겠습니다 타이틴으로 이동하고 해요자 누군가 의도적으로 악몽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마을에 따라서 탈티를 가보지 않거고요 좋습니다 자이 탈티나와 보있습니다 1번 탈티의 피에릭과 대화 오 피에릭이네요 오랜만이네탈티누러고 가가오 가가오 자 가가오 탈티보러 가겠습니다 탈틴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에릭이 원래 그냥 떠돌이 NPC였어 원래 떠돌이 NPC였는데 탈티나의 정착을 시켰어 아마 인기가 좀 많아서 정착시킨 느낌인데 약간. 솔직히 피에릭이 좀 약간 괜찮았거든요. 캐릭터가 좀 약간 이쁘기도 하고. 그지캐릭터좀 약간 매력적이었고. 자파점 피에릭. 자 먼저 마레드랑 대화해 보고 탈티 가 맞이 들리게 되군요. 바욘과 얼굴 많이 보입니다. 자, 피리 그날 물어보도록 할까요? 아, 오랜만 피에릭. 얘 남자로 밝혀졌죠근데 아마 제 기억에 마레드 씨? 어, 잘 아네. 타이틀 따라로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아 하긴 안드라스랑 같이 있었던 데니까 왕성 어때요 월세 떨어지게 하고 저도 큰일 뻔 있다 그렇게 바로 옆에 있는 거 보소 야너크너 너 진짜 죽을 뻔 했는데 베이릭 시드님이 지나서 천만다행 이었죠 진짜 흘리고 있더라고요음 제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자파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g 9 s2 낫지 푸에 아, 나온다 그지 왜출 꺼라고 있는 건가요 요새 저기 북동쪽 요지에서 누가 제를막 잡아 간다고 홈비백살 어이 북동쪽 요지에서 누가 막 잡아 간다 아이들 이 들어왔다 아이들을 인심매한다 납치한다고 잠꼬대 잠꼬대 아 실제 아니고 아이디 어서와요 고생했어요 자몇 번이나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 이 밤에 자주 밤을 설치나 봐요. 필이 굵고 낮게 목을 깔고 연구자들을 뻔한 듯흉내했다 스산한 한밤 중 마을 공경묘지에서 홀로 걸어다니는 내 뒤에서 들려오는 저벅거리는 발소리. <웃음> 말해도 맞다. 유령이 약하지. 으, 정말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견딜 수 없이. 호기심이인 당신 살그마이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자 나와 눈이 마주친 건 인형. 쾅! <웃음> 나 놀라게 만전 신용했다. 어, 별로 안 놀라시네요. 실로 집하게 달라. 브랜드 아주 깜짝 놀랐는데. 그냥 연한 표제 밝아 보인데. 묘지에서부터 그런 수상한 놈이 자꾸 꿈에서 찾아온다네요. 아이들 얼마 무섭겠어요. 애들이 그런 꿈을 꾸덕 우연히 일치 아닌 것 같다 음 엘프 사냥부분들이 요새 참분주하시더라고요어 매일매일 부엉이도달리고으르렁대던으르렁대던 자이언트 사냥부분들이랑 마을 에서 산책을? 오잉? 산책을 한다고? 오잉? 어떻게 된거야? 마을 안정에서 손을 잡은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럼 오잉나고요자 좀 잠을 설치긴 하지만 아이들이 시달리고 있으니 어른들이 약한 모습 볼수 없잖아요. 어 되게 긍정적이야. 좋아. 어 좋아 좋아. 네 매력을 이제 알아주는 거예요. 얘 남자 맞네. <웃음> 나한테 브랜다밖에 없으니까. 아브랜다를 좋아하는구나. 몰랐다 야. 어 그거 몰랐다. 탈티도 마찬가지인데 탈티는 어린애들이 좀더 증상이 심해져있고 자 한군데를 더 체크해보십니다 티르코네이 말입니다 아티르코네이를왕궁령 아니지? 맞다 여러분 티르코네이그 부족이에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약간 부족장들이에요 부족장 <웃음> 진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어? 공식적으로 제게 명하지 못했던 건아니가아 귀찮은데 돼있네 그래! 티르코네일도 밀레시아의 고향이니까 자 티르코네일 방문하 가봅시다 어? 오케이 티코네 c 노와와화화티로 가볼게요. i 코네 i 에요 o n a i o y 유튜브는 팔로우 어, 트위치는 구독하기 아 a g 는 구독하기 트위치는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p 코네는카 g e 론 h 후손들이 모여 o 는 시골촌동네 근데 시골동네 맞아. 솔직히 틀린 말 아니야. 시골촌동네 틀린 말 아니야. 진짜. 자 어머 로젠파이키씨 오랜만에 뵙네요 데이야도 하셨다면서요 음 처음 오분시네요 문양 왕실 귀한 분께서 웬일이세요 마레드 자 별타가 오는 확인차 들렸다 우리 마을은 늘 어려운 가운데 잘 헤쳐나가는걸요 약간 뭔가 좀 퉁명스러워진데 그러니까 뭔가 퉁명스러워진데 제가 혹시 말실수한걸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잘 보세요 마르에드랑 노라의 포트레이트를 잘봐 일러스트의 차이야 이게 바로 어? 얘는 현실시대의 그 라우왕성이고 어? 티르코네이를 독립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계시고 여긴 다르고요 그런것때문이 아니라 제가 또 그렇게 팩트팩이 있어요 근데 난, 난 옛날 일러스트 좋은데 실격이에요 아, 요즘 되게 나카롭게 반응한다. 아, 음. 필요한 삼색 또혼나겠네 낯선 부 모이 이단 움츠러 들게 되있다. 어허, 달달하게 떨어지게 있고 밤마다 끔찍한 면아 여기도 똑같죠? 꿈에서 말이에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타서 우리 말에 에어사죠. 깊숙한 후드를 쓰고 얼굴 잘 보이지 않게. 쾌사라 같은 느낌이 약간? 모자 안쪽으로 누시더라 그사 눈이. 어 아우 너 무서운데 왜 이런 거 없어? 그꿈인대 일하면서 을 흠스틸 걸되있다 여가 들리시는 분들도 푹 주무시는 걸게본 적이 와본적꽤 아, 되었다. 갑자기 자다가 깨어서 나 방을 바꿔야 하는 사람이다. 깨끗하게 조용한 걸요. 이렇게 한적한 곳이잖아요. 음. 어떤 여자아이가 뛰쳐나 좋은 힘이 빠지던데 혹시 엇갈리지 않나요? 누구지? 로젠파이크씨같은 밀리시아같은데 머리색도 유독 진하고 옷차림이 나랑 비슷한 느낌이다? 설마 타닐님은 아니겠지 <웃음> 설마 걔 지금 짠내 있는데 어, 동행했던 분이 워낙 안으로 나와서 기억이 나갔거든요 이상하네 여성분은 밀리시아 안으로 도와 어 뭐야? 이제 떠올라는 뭐지? 그밀리시아 누군데? 설마 타닐님 어물루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멀리 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에 또 로잔, 로잔 파이크 씨 고마워 노라. 다음에 또 봐. 타닐리엠이야? 오랜만이네. 자 상태 어떤지 한번 봅시다 한번. 타닐리의 상태 어떤지 봅시다. 티르크네 어딘가 있는 타닐리에게 대화하자. 자어딨나 보면은 또 퀘스트 있겠지. 저기 보자. 쭉한 바퀴 둘러보고. 아 내가 지금 찾아야 돼 이거? 아 어, 이거 참 귀찮게 하는구먼 어디 있어? 야 타닐 타닐 어디서 타닐 얘 분명히 얘 초보 복귀 아이다 보니까 쓰읍, 어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타닐 타닐 없고얘도 없고 위치 알려 드릴까요 어 잠깐만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 찾아보고 없으면 없으면 물어볼게요 나갔다 어디 있을까 얘랑 일단 말해야돼 대화해보고 왠지 촌장 던컨 촌장한테 있을 것같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예 아니고 여기 없고요. 그럼 마을 마을 중앙에도 없고 그지? 지도 검색 안 되나? 설마? 지도 검색. 그래서 NPC 타일리 없어 없어 없어 어디 있어? 자 생각해요. 내가 타닐님이라면 어디 있을까? 목축지 훈훈. 가버재단. 내가 타림이라면 어디 있을까? 던컨총장 마을 광장인줄 알았는데 없네 어디있어요 이제 알려주세요 슬슬 어있습니까 슬슬 찾아가야겠어 이제 묘지에 있다고? 방금 묘지 지나쳤는데? 가보자 이제 어 길도 안나 인사 좀 하고 로데 하이하이 안녕하셔유 묘지에 있다라. 묘지 어디지? 묘지, 묘지, 묘지. 어잉, 탄일이 여기 있다고 한데. 여기 있다고 했는데 어, 기적의 시야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봤다고 탄일님 지치하셨다고? 어, 나이팅이 어서오세요. 내가 지금 탄일님 지나쳤다고? 어디? 어잉? 지나쳤다고 내가? 내가 지나쳤다고 탄일님을? 무슨 소리야? 안 보였는데. 자, 묘지. 들어와서 왔어. 딱 왔어. 자, 없어. 어디 있어? 아, 아, <웃음> 아, 이건 저야 위장 막이잖아. 이거는 야, 가뜩이나 초록색 머리나 초록색 잔디밭에 위에 있으면 어떻게 이걸 또 어? 없어요. 없네. 야, 니들 비켜봐. 아, 말걸지어 아, 오랜만이네. 아, 어, 뭐야, 너구나. 어, 드디어 오랜만에 본다. 야, 오랜만이다. 나는 처음 왔어 여기에. 처음으로 온게 여기였다고. 너도 그렇지, 그지? 약간 상태가 아직까지 뭐 엄청 나빠 보이지 않은데, 뭐지? 정신적 충격을 받은가? 이상한 길이 어디로 이어지나 말도 있었지. 어, 눈 이상한, 눈 이상이었어 눈. 이야기다 나가려고 했는데, 어, 이 정신 치료 좀 받아야겠는데? 뚝하고 뭐가 끊겼냐 아, 그래. 부엉이도 안안 오기 시작했어. 나갈 수도 없었고.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부엉이, 왜 안와 여기 왜 왔더라? 왜, 왜? 타니의 상태 가 약간 이상한데. 초심을 떠올리라. 근데 아무것도 없어.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고. 너한테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하더라. 그래서 소용없었지. 나 여기 왜 있어? 왜? 더 혼란스러워진 모양이구나.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여세로 복사됐다 어 백화 형님 어서세요. 아 포들라 풀스 받는 느낌은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어머나 당신은 밀레시안 그리고 또 밀레시안. 부관님이 없어 내가 데리러 와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기들이랑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이 사람 타닐레 여성에서 봤던 그 여성이다. 검은대의 교단과 관련된 이목이 확실하다. 아무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어요. 너 체포할 거야 너. 다짜고자 힘으로 밀 <웃음> 나의 베임미네콩은 케일렌과 다르담이 빌레시안자내 이름은 포들라 그분의 검은 날개를 두르는 거 허락받아봐요 자 검은 날개라고 나왔습니다 검은 날개 검은 날개라는 그 힌트가 나왔어요 마비동이 주신 중에서 검은 날개 쓰는 이제 모리암밖에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 기억에 모리암 말고 또 있나요? 없잖아 아개개개개개 게게. 신들의 왕누워자 모리안 누워자 요정도밖에 없는데 자 귀찮은걸 줄줄 달라고 이거예요자 석브랜드는 곤란해요 힘을 겨루고 싶지 않다 스스로 충분히 생활 정리했잖니 야 따라가면 안돼 본인이 독이 되었으니까 이만 가야할 시간입니다 야 가면 안돼 녀일 막아선다 무기일권에 전투자조치했다 어쩌지 곤란한 걸요. 데이블라, 데이르라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군요. 뭐야, 뭐야. 그리고, 쫑. 아, 이것들이 진짜 개나 소나 진짜 밀리시안 공략법 누가 다 공유해가지고 진짜 이거. 아, 이 감각 어디선가 잊어버려야 밀리시안 기억스 속깊스카에 묻어버리세요. 별로 중간이 아니었잖아요. 뱀의 눈, 뱀의 눈으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뭐에 무리가 거니요. 적당한 시일로 다시 만나게 되겠죠. 아, 이것들이 누가 공략법이거 진짜 공유 누가 했어? 이거 누가 퍼트렸어? 이거 꿀팁 영상에다가 진짜 당신과 당신이 라하죠 나의 누구와 마, 같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공략당했습니다. 또 따오...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왜 왔던 걸까? 이상하게 머리가 욱신거니까. 어, 기억을 못하네. 자, 기억을 못하네요. 우리 미래시한 기억을 못해 무슨 일이야 이런거 처음인데 마비노기 하면서 기억을 잃어버렸다는거 아, 눈만 번쩍 뛰면 할 때가 뭐 뱀의 눈? 그거 뭐야 대체 누구야 그뱀눈거자로즈마이크님 어디 계시던 건가요 머리하게 묵직하게 느껴진다 으흠. 다른 마을과 어허 곱제는 마찬가지네요. 어허. 자 왕성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어떤 순간과 포상 2화 마쳤습니다.